어, 채널입니다. 천 자료가 없어요. 어,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응? 월요일. 아, 양력으로는 3월 28일이고, 음력으로는 어, 2월 인달2월 7일. 아, 지금 시간이 8시, 아, 6시. 6시 이제 막 넘었어요. 천명은 다 해야 되기 시작했 깜빡했어. 아. 저금 음, 전에 어, 천일에 그 의사촌. 의사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들어갔어요. 돌아갔고 어, 천일도 그 어, 천일 그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예. 네. 그 긴기한 한, 어, 그게, 매년 잘 살았는데, 그게, 그, 어, 꽃이 피면, 꽃은 작은데, 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작년은 괜찮았는데, 어, 올해는 비빌 싸는 거야. 그래서 그냥, 큰 화분 싹 드러내고, 조그마한 화분 다 해서 가지고 하다가, 그, 딱, 그 작업해가지고, 이쁘게. 어, 해놓고, 이제, 물 주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자, 오늘 얘기는, 어, 천일이 저번 편에 얘기했듯이, 그 죽음. 음, 저번 편의 연사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각자의 죽음. 그 얘기를 몇 개? 어, 아, 한 서너 개. 서너 개. 그, 어느 죽음에 대한 그 서너 개, 그걸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번 편에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신들이 쳐놓은 그물, 신들이 계획한 프로그램 중에 제일 대박이 1번, 뭐라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돈이 많으나, 없으나, 응? 어? 자기, 신분이 귀하나, 천하나, 그 누구 할것 없이 죽어요. 응. 임금, 왕, 대통령, 안 죽냐고, 죽어요. 길가에 노숙자, 거렁뱅이, 거지, 안 죽어, 죽어요. 그게 가장 대박이라고 저의 편에 천일이 얘기를 했어요. 응?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그 불로장생 불로장생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중국의 진시황 진시황이 있잖아 진시황이 대표적으로 영생 영생을 꿈꾸다가 죽어버린 뭐 혼자도 죽기 억울하니까 어떻게 했어 병사들, 시녀, 누구 할 것이 다 그냥 그이름이야 순장 잡아 도부렸잖아 사라지 라 죽어버렸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냥 그게 진수왕이에요 중국에 하지만 나 부질없는 짓이죠?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미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미라 응? 여러분 미라 아시잖아 영생을 꿈꾸고 다시 부활을 응? 부활을 꿈꾸고 그래 만드는 게 바로 미라예요 부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어? 예수? 기독교서 그러잖아 내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하늘의 설계와 계획대로는 뭐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찾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써먹는 게 그거 잖아요 영생을 누리라라 어?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 영생이 지구상에서 영생이 아니라 어디? 천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걸 끌고 가버린 거야 천당? 아 죽지 않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죠참 그야말로 혹세무민 아셨죠? 음. 응. 그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웃음> 이걸 아셔. 그 지금껏 그 누구도 그신들이설놓은 그물과 그 프로그램 사이에서 헤, 빠져나오거나 헤어나온 없어요. 그 중생도 인간이 없어요. 생물 자체가 없어요 옛날 천일이 얘기했지만 지구를 떠나면 다되줘야 돼요 지구 바깥에 나가봐 공기가 있어? 죽는다니까? 죽어요 신들은 철두철미하게 딱 그런 건물을 쳐놨어요 그런 건물을 쳐놨어요 지금부터 천일이 얘기하는 그러한 그 죽음들 몇 가지 아, 어떤 생각하면 당사자 입장에 달퍼, 애달퍼요 안 됐고 하지만 전편에 처음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이 쳐놓은 그 그물 사이를 잘 빠져서 영생을 누려라. 영생 까지는안 되더라도 우리가 요즘 백세 시대 야 백세까지 살자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지. 내 소원이고 내 소망이야 아, 100세까지 어떻게 해? 팔팔하게 어? 팔팔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근데 네 맘대로 되냐고 그게 안 되잖아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거예요 저는 사는 여 주변에 어느 식당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응 식당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어요 식당에그 부부가 부부가 젊은데 작은 식당 조그만한 식당인데도 잘 됐어. 천일이 대련전하러 나갈 때마다, 야, 이놈의 직구석은 왜잘 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집구석인데 천일이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어, 이 집은 싼 공덕이 많을까? 왜? 다른 식당은 다안 돼서, 그놈의 직구석은 인간들이 버글버글했어요. 누가? 어떤 부류가? 누가 다 하는 인간들이. 근데 그 집이 내내 장소 잘해서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돈을 벌어서 옆에 큰 건물 3층인가 4층짜리 퍽 공사해 가지고 딱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1층에 자기가 하던 식당을 딱 했어요, 오픈했어요 근데 얼마에다 돈을다았어요 얼마에 다 이유인즉슨 남자, 남편이죠? 남편이 암으로 죽었대 암으로. 그 집이 천일이 정확하게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얼추 봤을 때 천일이란 도끼인게 끼니야 남자가 암으로 죽었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암으로 죽었으니까 누르랄라잖아 누르랄라지 다내 거니까. 그치? 자,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 남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자가 또 암에 걸렸어요. 무슨 암? 유방암 요방암 걸렸어. 요 봐, 요고. 결국은, <웃음> 그 문을 닫았고, 장사를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해요. 안 해. 못 해. 못 하는 거지. 근데 조금 더그집 사연을 들어가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는, 아, 뒤늦게 만난, 각자 재혼이야, 이제. 그래 만났어. 그래 만나가지고, 살다 본 와중에 그 지경을 당한 거예요. 천일 나이. 이제 천일 나이가 서른다섯이니까. 많이 먹어서 40살 될것지그 정도 그 정도뿐이 안돼요 그러면 저희늘 얘기하자 뭐라고 하겠어요? 살만하니까 돼진다 응? 살만하니까 돼진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응? 인간들 바갈바글바글바글 바갈 바갈 이렇게 풀고 가다가 자기네 건물이라고 3층 4층짜리 딱 번듯하게 쳐놓고 영업한 지몇 개월 만에 남자는 죽어버렸고 죽은 지몇 개월 만에 여자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고 가게 문 닫아 버렸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자, 요 숙제 1번 넘어가고 2번 두번째 죽음 아 남자가 서울에 있었대요 응? 서울에 있었대요 서울에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누라들 띠리띠리 전화 해가지고 오 여보 나좀 몸이 좀안 좋아 나 병원 좀 가야 될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응 음, 알았어 그랬는데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날 며칠 아파가지고 골골골 애고 애고 이런 게 아니고 어? 내가 갑자기 열이 나내 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병원 좀 갔다 올게 근데 병원가 죽어버린 거야 그게 두 번째 그 양반도 젊은 친구 자세 번째 두번 넘어갔어요 이제 세 번째에요 암 걸렸대 위야 그래서 그 위암을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아, 고생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막 이래 가지고 한열번을 넘게 항암 치료하고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아시죠? 항암 치료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렇게 했대. 나중에 병원에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완치됐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았대요. 대 네, 양반이 노래방을 했대요. 노래방. 노래방을 하는데, 완치판정 딱 받고, 노래방, 그방 안에 그 전, 그, 눈, 그 전구가 깜빡깜빡 했대요. 불이 들어까이그 그러니까 양반, 아, 항암치를 받은 양반이 생각하기에, 아, 시원는뭐 저걸 가려야 되겠어. 그래서 간다고 그 전구를 바꾼다고 어떻게 있냐? 여러분들 그술 박스 있죠 술 없어요 가면 술 상자 있어요. 음 응. 그걸로 골라가가지고 그 전구를 교체한다고 교체하는데 술 박스가 무너지면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바닥에 떨어졌대요. 바닥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노래방, 그, 그, 천장 높이하고, 술박스 싸놔야 몇개안 돼요, 몇개안 돼요. 근데, 술박스를 싸놓고 올라갈 정도면 그 양반이 한두 번 해봤겠냐고, 해봤겠냐고. 많이 해봤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일상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그래서, 술박스를 올라갔고, 놓고 올라갔고, 전구담하러 갈다가, 술박스가 무너져서 바랑 넘어져가지고 어떻게요 병을 쉴려고 하는데 죽었대요 죽었대요 아니 술박스에서 넘어져가지고 죽냐고 그죠? 그게 렇 죽었대요 그게 그세 번째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독을 때리는 건 뭔지 아세요? 남자가 이렇게 죽었어 죽고 1년 1년인가? 그냥 사랑가지고, 이 여자도, 그냥 죽었대요. 하하, <웃음> 아, 참나.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1년, 1년 만에. 그게 또,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웃음> 이건 천일, 이거 친구 얘기야요 친구 얘기. 아, 네 번째, 이거, 이 다섯 번째 밀어버릴게. 나네 번째 젊은아, 이애기였어 아기 애기. 어린애 어린애가 그 백혈병이 걸렸어. 근데 걸리기 전에 2 개월인 2 개월인가 3 개월 전에 친척 아줌마가 아우 애기 어린데 보험 하나 들어, 건강 보. 했더니 아우 애기 어린데 무슨 소리예요? 아우 아직 아기인데. 했더니 아니야,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그 집은 돈이 없어 안든다고 하는 거를 그 아는 친척이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는 자기들이 대신 들어주고 3개월인가 이게 아 이건 내가 내 줄게. 다음부터 당신들이 내.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아, 뭐 그러든지요. 이래 가지고 흥을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골치가 그 막힌 게 뭐냐? 2개월, 보험 들은 지 2개월 만에 그 아이가, 어린애기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 얼마나 대박이야.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어? 그 잘난 보험회사에가? 난리 났지, 막. 둘 쓰시고 지랄하고 조사하고, 야, 너희 뭐 자포. 막, 쑤셔 된 거야. 왜? 보험료 죽이, 백혈병 그 당시 옛날 얘기니까. 근데 답도 안 나니까 보험회사들은 막, 열려 쑤신 거예요. 근데도, 지네들이 캘게 없었어요. 제들이 원해 들은 것도 아니고, 아는 친척이 들으라고 했고, 친척이 보험료를 내준다고 했고, 3개월인가? 근데 2개월 만에, 그, 백혈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결고 어떻게 했어? 그 백혈병, 그 출협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보모회사 다 받아가다 치료를 했어. 그니까, 나섰어요. 응, 나섰대야. 천일이 본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섰대야. 근데, 그렇게 해야 크다 보니까 집에 온 친척들이니까 와 너는 하늘에 날려준 거야 이 새끼야 잘 살아 인마 뭐 이런 내지는 하, 당신 덕분에 이렇게 이래게 분위기가 좀 사이좋게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청춘 20대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시궁창에 서박혀가지고즉사했대요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어? 그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웃음> 이건 천일이, 예. 천일 친구 얘기예요. 친구 얘기. 야, 이 아이, 친구가 죽은 줄업이 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어요. 10년. 한 10년. 10년에서 15년. 멀쩡했지. 응? 왜 천일 친구니까. 내내 험도 모르던 아이가. 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친구 마누라랑, 셋이 이렇게, 왜 친구, 친구 마누라랑 왜 놀러 간다 몰라. 놀러 간다고. 이렇게 놀러 가는데, 그러더라는 거지. 누가, 다른 친구가, 야, 너나 보험하는데, 야, 너 보험 없으면 하나 들어라. 어쨌든 이 친구가 또 선선히 또 보험을 들었다네. 험을 들었어. 어, 그래 알았어. 이 친구, 내가 하나 들어줄게. 하고 들었어, 이제. 그러고 이 친구가 보험 들은 지두달 만에 놀러 갔어 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친구 마누라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놀러 갔어 아... 지랄 거기 놀러가서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휴일 특약 공휴일 특약 이거 이런 거 있어요 평일 날 죽는 거보다 공휴일 날 죽는 게 더블로 나와 보험료가. 그 아이, 그내 친구놈은 지가 청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남아 있는 새끼들이나 마누라 물론 마누라가 띵까 띵까하고 다른 놈 찾아가서 따블 날하고 날라버렸으면은 꽝이지만 이와 튼그 상속권은. 마누라랑 새끼들한테 있잖아 보험에 대해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천일이 지금 다섯 가지 유형의 죽음을 설명을 해줬고 이거 실실 진짜 있는 얘기에요 천일은 꿈과를 못쳐 꿈과를 못 쳐요 다 어떻게? 요즘마로 젊은 나이가 한 거야 천들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누군들 100살이 아니라 200살, 300살, 영생 이런 거를 안 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떠한 죽음을 맞는지는 각자 개인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천들이 전편에 신들이 쳐놓은 건물에 그 걸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그거를 따지고 그랬어요. 앤저 예전에 그 어느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그 얘기를 그 김수민가 이수민가 그 원로 배우고 그 양반이 엄마로 나오고 아, 강남 뭐 저기 뭐 무당인가 뭐해 뭐 야리 그런 제목의 영화 있었어요. 그걔 엄마. 김수미로 나오고, 그 김수미가 시골에 있을 때, 그 딸년이 찾아가야지 엄마한테 물었을 때, 김수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가,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어떻게 막고못 막아? 막아요. 대신. 비가 온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다 그게 뭐야 처방이란 말이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는 프로그래밍이고 계획이에요 지진 이 일어나고 태풍 일어나고 회오리가 일고 이런 거 뭐예요? 그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줄 수는 있다 알려줄 수 있어 그게 뭐야 처방. 처방 처방을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처방을 믿거나 안 믿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행하거나 안 하거나 이건 누구 확정 개인 마음이지. 그 얘기를 김수미가 들려줘요. 응? 누군가가 전보로 왔어. 전보로 와가지고 어, 당신 힘들이 전보로 왔겠죠? 아, 이래, 이러니까, 이거, 이럴 것 거, 이럴 거 같은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하고, 알려줘요. 그게 바로 뭐야?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단 말이지. 뭐, 못 막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야? 내림, 오는 신들을 어떻게 막냐고, 못 막는다니까. 찔때그 무식한, 개무식한 무당들이, 하, 뭐, 제자 안 하게 해준다고, 물어 안 하게 해줘. 못 막아요. 대신 매달 며칠 날 언제 비가 올 테니 우산을 준비해라 하고 던져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번 영상에 천지 뭐라 그랬어요? 백도어라 고했죠 백도어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알려줄 수는 있어. 그렇게 천기를 누설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듣고서는 해가 멀쩡해. 어? 도대체 비가 올것 같진 않아. 그래도 아, 뭐야, 아이씨. 비, 비비 온다다는데 해만 쨍쨍하고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한만있어 봐.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해는 쨍쨍하단 말이지. 아, 씨,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아, 귀찮지만 우산을 챙겨 갈까? 하고 우산을 가져간 사람과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뭐가 생기냐 죽고 살고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뭔 말인지 아셨죠 어, 저번 영상에 천일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죽느냐 응? 젊어 죽느냐 늙어 죽느냐 천수로 누리고 죽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뜻을 얼마만큼 합당하게 따르고 행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 일반인들 중에, 야, 내가 뭐, 죽었잖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씨발, 내 팔도 굵어. 내가 최고야. 야, 조상, 그런 게 어딨어. 씨, 안아 야, 뽕이다. 목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 구이야. 뭐 아셨죠? 가장 큰 모토는 뭐냐면 자연에 순응을 안하고 내 팔뚝 굵고 내똥 굵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라니까요 절대로 천수를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려요 안 되지 그야말로 그게 불공정이고 불공평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천일이 그런 다섯 가지 죽음의 사례를 딱 들어줬는데 진짜 그 안타까운 얘기들 많아요 응. 장례지도사, 여만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자기가 그 시체를 닦는데 응? 어, 아가씨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도대체 이런 애가왜 죽었을까 할 정도 그런 데 많이 봤대요 얼굴, 몸매, 뭐하나 살결 흠잡을 거하나 없더라는 거지 하지만 절대로 이유없는 죽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떼어내진 다음에 목록와 통곡을 하더라도 이미 뭐 이랬어요 전 버스 지나갖고 원님 나팔 불었다고요 끝났어 땡 만세 그러기 전에 잘 살아주라 잘 살아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 하필 나한테왜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제일 미련한 짓거리요 왜너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라니까 왜 내가 왜 하필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반대로 응? 반대로 왜너 아니면 안되냐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참 미련하고 부지런 짓거리고 진짜 불없한 인생이에요 아셨죠 오늘 사촌이 와가지고 어릴 적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나한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는 어차피 돌아가요 응? 돌아가 근데 그 인생의 시간표를 얼마만큼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아 줄 것이고 보낼 것이냐 그걸 명심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응? 명심들 하세요. 내가, 내 인생, 내 몸뚱아리, 내 목숨, 요거를 허접하게 안 보내고, 정말, 아, 잘 살았어. 나 이제가 정말 대박이야. 너무 좋아. 그렇게 사시라고. 아셨죠? 오늘 그 얘기, 오늘 그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웃음> 천일이, 아까 오전에 방송을 할까, 오후에 방송을 할까, 그랬는데, 오전에는 막 이상한, 뭐, 야리꾸리한 꿈꾸고 막 이러다가, 그거 해몽을 넘어갔고, 아까 오후 시간, 이 방송 바로 전에, 그, 사촌이 또 김치기랑 또 잔뜩 싸들고 왔어. 이따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릴 거야, 이제. 뭐, 김치에다가, 뭐, 누룩에다가, 뭐, 아, 땅두룩이 아니고, 나무 두릅이라고 했구나. 그게 또뭐예 그, 저기, 그, 저기. 하여간, 그, 뭐, 이 나무, 저, 저, 생각 안 나네, 에이. 나이 먹으면 다 이리요, 잉? 어. 싸들고 와서 겉절이 담 거고, 겉에 그거 펼쳐놓고, 아, 잠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 명심하세요. 오히려 제자나, 무당들이나, 이 실을 아는 분들은 그건 두려움과 그런 점을 조금 알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 어? 몰라, 그냥. 그냥 눈 뜨면 일하러 가고, 해지면 딥이 차고, 어? 즐거우면 헤어거리고, 슬프면 화내고. 참, 이게참 미련하고 단순한 인간들이라니까. 그거,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직구석에 개새끼랑 똑같아. 개새끼? 봐봐요. 지즐거움면 좋아라. 해.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지가 마음에 안 들어봐. 이빨 들어 개지랄 하잖아. 똑같아. 어? 본인 스스로가 그런 하등동물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응? 가져 별거 없다고 본인도 그런 미물들과 똑같은 소신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하지만 천재는 어떻길 바래? 고차원식 고차원적인 자기 인생을 살아주길 바라는 거지 아, 아셨죠 여기까지 세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 들어가요 응?